전복이요, 시설로, 깨끗이 닦았어요. 시설로 닦은 거 아시죠?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. 그 오늘요, 이거 전복, 전복 3마리 갖고, 그, 수제비를 할 거예요. 어, 찰, 와, 먼지 나네. 이거 찰 밀가루예요, 찰 밀가루. 이게 3컵, 3컵. 세컵 음, 감자 전부는 한 반컵 정도 넣어줄게요. 이렇게 반컵. 소금을 조금 넣어주고 고소하라고 참기름 넣는 거예요 아 어, 이거 옥수수 물을 내가 다렸어요 이걸로 하면은 고소해요 한컵 정도 넣고 추가로 조금 더 넣을게요 좀 물이 좀 모자라네요 이렇게 반죽이 다 됐어요 그래서 비닐에다가 냉장고에 넣지 말고 이렇게 실을 원해서 놔두면은 말랑말랑해져요 냉장고에 넣으면 요 빳빳해서 안 돼요 다시마 넣고 걔 이거 토막친 거절단게 내가 말려놨어요 이거 넣으면 국물이 시원하니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좀몇개 넣고 이리도이 정도만 이 아까 이 옥수수물 이거 옥수수물 데리고 남은 거 여기다 넣으면 요 국물에다 넣으면 더 국물이 구수해요 기름을 식용유 좀 두르고 내장을 좀 볶아야 되거든요 이 어떤 내장도 여기다 넣어주고 요 반죽이 한 3시간 놔뒀는데 이렇게 잘 됐어요 부드럽게 야, 쭉쭉 늘어나요 요 <웃음> 진짜 잘 늘어난다요 이게 좀 이게 부드러워야 이게 반죽이 쭉쭉 잘 늘어나야지 이게 면이 부드럽거든요 뻣뻣하면 맛없어요 손에도 안 달라붙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좀 늘어나가지고요 <웃음> 옆가락 같아 엿가락 자, 손에 하나 다 묻었어요 그렇죠? 그래서도 하나 다 묻고 이제 끓으니까 이게 전복도 넣고 이거 새우 조그만 새우 감자 이게 3인분 해도 이게 한 4인분 되어 이런 걸 이게 부재료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당근 국간장을 좀 넣어주고 이게 전복 없나? 없어 전복 이제 다요 마늘 이거, 마늘 이제 다 됐네요. 간을 좀 보겠습니다. 조금 싱겁다. 조금 싱거워서 소금을 조금 넣겠어요. 파 썰어 놓은 거, 송속 넣고. 이제 완성. 이을 끄고. 3인분 끓였는데, 5시 먹어도 되겠네. 내장이, <웃음> 전복 내장이 들어가서 맛있습니다. <웃음> 찍는 거야. 응. 전복이 응. 끝나버렸네, 이제. <웃음> 아이고, 우리 딸, 전복 보내줘가지고, 어 마지막으로 오늘 수제비 맛있게 끓여서 먹어요. 응. 고마워. 감사하고, 사랑하고, 이뻐. 전복이 <웃음> 응. 떨어지니까 서운하네. 나 그러지 마, 하... 또보내 <웃음> 이사 가야 겠어？이 <웃음> 사가 못 보내 게못 보내 게 <웃음> 맛있다. 진짜 맛있 어요.